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네. 몸이 힘든 건 순간인데 마음이 힘든 건평생야 무대에 뒤서나빼고 경쟁하는 그 느껴봤지? 어. 나갈 때마다 느껴봤지? 어머 어. 네. 나갈 때마다. 아, 진짜 머머머머머머머머 물론 뭐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모르겠는데 남는 게 있거든. 내가 그때 왜 어, 좀더잘하지고 됐을까? 이런 아쉬움. 그런 게 없지. 내가 최선을 다했다. 그럼 괜찮아. 나보다 지금 좋은 사람이 나왔을 뿐이지. 이번 세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. 하! 아. 1 2 3 네. 아셔? 해서 아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. 하나 더, 하나 더, 하 그, 그, 그, 가야지, 가야지, 그, 가야지, 가야지. 그, 자. 됐어, 그, 자, 하나 더, 하나 더, 더, 더, 더, 더. 더 어이 어, 어 좋아 어. 좋아 어나 빨리 나와 나 운동해야 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